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뭐냐면 저희가 항상 조마포는 연례행사처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컨텐츠잖아요 지난번은 한번 스트리머 분들이 한번 해봤고요 옆에 봐 옆에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벌써 시작했데아 벌써 시작한 건 아니고 잠깐만 얘좀 어떻게든 해봐 어 내려가 어, 그렇지 내려가고 깜짝이야 근데 2D가 우리끼리 하는 조마포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조합포를 어떻게 할까 우리 많이 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을텐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갈까 하다가 초대 손님을 몇 명만 해가지고 한 6명 7명 정도만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와우. 예, 그 전에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음. 어, 제대로 할 때는 예전처럼 약간 직장같은거 정해서 해볼까 해요 컨셉이랑 직장 같은 거 정해 가지고 왜 갑자기 연비 빗소 앞에 가서 그렇게 막 아니 이게 앞에서 계속 <웃음> 어. 재밌잖아. 어 야야야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얘네. 우와. 어, 어, 어, 어. 아 뭐야 나무인데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일단 뛰어. 어야야 나무 위에. 와! 돼. 와! 아야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와! <웃음> 와. <웃음> 자, 이거 맞아. 야 이거 봐줘. 야왜 이래? 왜 이래? 뭐, 뭐야? 아! 아아 저게 안 되겠는데요. 아. <웃음> 에뭘 진행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주지 않는데 그냥? 와, 렉이 너무 심한데? 야, 렉 너무 심한데? 야, 잠깐 잠깐 스탑 스탑 스탑. 엔지 엔지 엔지. 내가 테스트를 혼자서 했더니 와, 이게 이러네. 그러면은 좋아요하고 와또말게 <웃음> <아유, 좀 좋아하고. 웃음> 아니고. 자, 이럴 줄 알고 버전을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어 준비성 예예예 예, 예, 예. 왜냐면은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를 한번 유행시키고 나서 자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가 써먹을만한 자료가 그래서 맛보고 즐기고 하다가 하나 고르면 됩니다 예 아까 그 팩은 왜 내가 선정을 했었냐면은 좀비들이 죽을 때 어떤 블럭을 남기면서 좀비들이 죽은 시체를 밟고 올라오는 설정이 있었어요 오 그렇게 되면은 좀비들이 막 이렇게 막 서로 죽고 죽이면서 따라온대 막 탑을 쌓으면서 약간 그런 화면이 멋있을 것 같아서 채택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 <웃음> 많이 나오네 어 좀비가 뭐 30분이 아니라 그냥 30초 컷이 날것 같아서 일단은 종료를 해두고 아까 그 데이터팩이 진짜 좋은 점이 발전과제가 있다 아까 그데이터팩은 그래서 그거를 깨다보면 자연스럽게 깨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데이터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해보니까 거의 싱글이긴 한데 그거 스폰량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해 올게요 요건 또 다른 팩인데 아까는 좀 단순 좀비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팩은 좀비들이 종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감염이 돼요 감염이 되는 대신에 좀비들 중에서도 치료 약을 뱉는 애들이 있대요 확률적으로 이거 조합이 아니고 어 연비한테 간다 광부랑 얘는 뭐야 지금? 수험 좀비랑 마이너 좀비라고 이름이 뜨는데? 어. 어 떨어진다. 아이템. 어. 좀비의 눈이네. 거미 눈이 아니고 뼈다귀 세개 나오고. 너 진짜 죽어 걸려냈네? 대체 <웃음> <웃음> <야, 웃음> 계속 나만 따라다니면서 내가 죽이는 거랑 내가 하는 거다 처먹고 있어 지금 쟤. 그럼 죽여. 음. 맛있다. 아 그거... 미안. <웃음>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이거 너 좋아하는 거야 어머! 너 내가 나 좋아하지 말랬지? 어머! 우리 집에 범퍼카 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야 이거 좀비야 양... 미친 이거 뭐야 이건 또 잠깐만 이러면은 연비가 지금 좀비가 된 거야? 어디서 태어났어? 어? 연비가 좀비가 됐다 오우 좀비다 움직이는 건좀 어, 어때? 속도 감소랑 막 채굴 필요 이런 거 있긴 함 이거 흑 하나 캐봐 이 이게 뭐야? 저 새치 h 이야 아니 뭐야? 그전 이미 죽었는데 내눈 앞에 있는 건 누구지? 로 때려버리고 싶 야, 야, 침뱉어. 침뱉어. 어, 어, 어. 고나 어, 공격 안 한다. 어, 야, 얘다. 야, 간호사 비 있어. 간호사 양 뭐야 이것도 양, 에이, 뭐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양 뭐야 이것도 양 boy, 양 o 양, 양양양 b 어, 양. 너무 많아 u n 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올라 n g 올라가 올라. young, young, y o u n 아 young, y 하나 n 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n 지금 이것도 렉은 걸린다, 그렇지? 오, 어, 야, 쟤는 뭐냐? 설치한다 뭐 막? 야, 렉, 야, 이것도 물량 장난 아니다. 이게 데이터팩은 기본적으로 1인용 기준으로 제작이 되나 보다. 그런가 봐. 어, 어, 그러니까 다섯 배가 되네. 이게 방송 전에 테스트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 일단 세계가 두번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팩, 이거 죽으면은 좀비들이 이런 흔적을 남겨요. 이런 거 지금 비가안 없어져 왜? 어, 이거 좀비 고기 나오네? 우와! 오. 다른 건잘 나오나? 어, 잘 나오네. 아, 이 블럭이 반응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게 세번 멸망한 지구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값을 찾아서 네번째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나 이거 왠지 맵툰 이름 같아 뒤에! 아아! 네네 번... 이거 만약에 우리가 값을 제대로 찾은거라면 얼마나 줄인거야? 아까 거에 반에 반에 반에 반에 반 반에 반... 몇이었던 숫자를 몇으로 줄인거야? 300이었던 숫자를 어. 20으로 줄여...어? 어? 죽었는데요? 아니 나 재채기하는 도중에... 있... 근데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 응.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잘 것 없이 원래 죽는 거야 맞아 이게 네 인생.. 아.. 운명이야 <웃음> 운명, 운명이야 운명이야 아 운명이야 말실수 미안해 사과할게 <웃음> 안 받았건데? <맞았을> <웃음> 아하하하하 우남자아 <웃음> 그럴 수 있어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서는 속 좁은 것도 캐릭터야 그렇지 <웃음> 하지만 이미 죽었는걸? 아, <웃음> 아 잊혀진거야 이미? 어 저 자식 속만 좁았지 보면 하나도 안된 자식이겠어 이러고 끝나는거야 으 <웃음> 아니 근데 이거 한번 L 눌러봐라 여기는 이게 떠요 오. 당신의 인생의 첫번째날 좀비 한번 죽였다 요런 성취가 있고 모든 좀비 죽인 것도 있고 7일 사는 거 있고 좀비화된 피글린들을 죽여가지고 블레이즈 막대를 얻어 이게 다른 모든 적대적 몬스터들은 다 좀비가 돼 어다 좀비로 태어나. 근데 나오는 아이템들은 다 나온다 특이하게. 아 진짜. 음, 음, 음, 음. 이번에 약간 느낌 좋은데 비소라? 방금 해보니까 찾았어 문제점을. 무슨 문제점인데? 한 마리씩밖에 안 나와. <웃음> 너무 줄여놨네. <웃음> 너무 평화로운 <좀디> 지구로. 좀비 칼립스가 아니라 거의 그냥 심심하면은 뒷산으로 사냥 나가는 미국인들 같은 느낌이야. 아 그러면은. 끄지마. 이거 내가 어? 교체할게. 두배로 늘렸나요? 뭐 네배로 늘렸나요? 어떻게 했나요? 다섯배요. 다섯배요. 아. 한번 김치를 먹기 시작하니까 김치만 오. 먹어야 되네. 어. <웃음> 오 좋아. 좋습니다 지금. 흐름 좋아요? 흐름 좋아요. 어, 안, 안 나오고? 어안 나오고. 아직 듣고 밤 안됐으니까 괜찮아. 어? 연비 지금 돌키고 있었구나? 어 맞아. 아니 조용히 뭐하고 있나 했네.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이거 플러그인도 만들 수 있거든? 만약 데이터팩으로 실행한다 그러면? 나이 아, 깜짝이야! 어! 주민 좀비야! 주민 좀비야! 가둬! 안돼! 아 야! 나 이러다 내가 저기... 죽겠... 안돼! 주민 좀비를...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은 내가 죽어 개살흐흐다가 오야 슬슬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야 슬슬 보인다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어, 맞아 어, 이거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나, 나 다섯 다섯 어, 어. 어. 야 거. 다섯 배라에 이게 무슨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야 이게 뭐야뭐야 뭐, 야, 이거 뭐 있다 야 일정 시간 짜 아, 어. 안녕 네 번째 지구 아유, 다섯 번째 지구 후. 오 지구 아 마침 오 지구 오 지구 일단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될거 같아. 어, 시간에 지나니까 얘네가 쏟나오네 뭔가 이게 폭발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 같아. 얘들아, 나한테 찾아와. 여기 우리가 썼던 동굴 발견. 어, 오케이. 아? 여긴 사실 네 번째 지구였던 거야. 이럴 수가. 아니야, 여기는 5지구라고.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일단 들어가 봐. 우리 이렇게 사는 거는 오지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나는 지금 좀비를 해. 사냥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 우리 이까페야지 오지구잖아. 오지구? 오지구. 오지구.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어? <웃음> 어, 어, 어. 야 이러느니 어? 차라리 협곡 찾지. 지금 달려서. 나 협곡 찾았어. 차는데안 오는 게 좋을 것같아 잠깐만 저기가 난리가 났나? <놀람> 어.. 어 해진다 해진다 그냥 혼자 그냥 푹 내려가는거야? 아악!!! 아악!!! 아악!!! 아악!!! 아! <놀람> 어. 이렇게 되면 어? 어? 에이지 컷? 아아 아악!!! 아, 아! 뒤!!! 뒤!!! 헬, 투디야 헬, 뒤, 뒤. 뒤!!! 뒤!!! 뒤!!! 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악!!! <놀람> <웃음> 오 속탄이다 오씨 아, 어, 안돼 안돼 라운드야야저 뭐야 야 너무 쓰... 깜빵이야 일단 나는 너네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찾아갈 수 어, 있을... 우와 우와 우와 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웃음> 이거, 이거 아니야 <웃음> 야 근데 <웃음> 이거. 이거다 이 지구야 아, 그래. 우리가 찾던 지구는 황벨 오지구다 황벨 오지구 일단 밥다 먹고 아 이거 드라운드 또 창이야? 아니면 은 뜯어먹힌거야? 근데 창은 아닌 거 같아 뜯어먹힌 거 같아 어디서 때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난리네 여기 미쳤구만 야 여기 버리자 형꼭 찾자 형만 탈아나는 거 알지? <웃음> 진짜로? <웃음> 다, 죽었어. <웃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다시 살아나봐. 우리 오지구 체험하는 거잖아 지금. <웃음> 그러면 딴 데서 좀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그래. 맞아. 어차피 다 잃은 거. 그러면 다 죽어. 알았어. 아! 양쪽으로 협곡이 있고 어... 평지도 있어 여기. 오, 어, 어, 여기 예쁘다. 어, 여기서 하자 여기. 여기 하자. 그래 여기 하자. 이미 좀비가 나왔어. 와이 씨떠 빠. 아,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야 대박! 야 이게 조마포지! 야야 <웃음> 옛날 생각난다. 어 연비야 연비야 어 연비야. 어연비야어 어, 연비야 어, 연비야. 어, 어, 연비야 어 연비야 어 연비야 어 연비야. 어 좀비야 어 좀비야. 어, 좀비야. 어, 좀비야. 안돼 안돼 나 이미 도망쳤어 연비야 정신 차려 이미 나 도망쳤다고. 저리가 이 치킨 좀비. 아! 하! 아! 오씨 어, 어떻게 된 거야? 오씨. 어, 어. 어허, <웃음> 어떡했어? 어, 얘네가... 어, 불을 켜요. 진짜 엄살 대박이다. 진짠데 올라와, 올라와, 어, 산... 올라와, 올라와... 잔 속에서 우리 봐요. 그래, 산꼭대기에서 봐. 꼭대기? 꼭대... 꼭대기는 어뭐지 꼭대기는 가장 높은 곳을 꼭대기로... 어, 여기 야, 여기 용암 있어. 어, 어? 용암 용암으로 막자. 야 용암으로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양동이 만들어서. 맞지 맞지 맞지. 마신데 지금 오늘 타야 될거 아니야? 나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우리 조마포 시리즈에서 낮에 불타는 좀비 본적 있지? 창 꼭대기 안쪽에 아무도 없어? 그 살이 아는가 봐. 어, 클났네. 자작나무 보여? 자작나무? 한그룹 자작나무 어. 나올로 나와. 얘왜 점프를.. 뭐..왜 이렇게 하냐 점프를? 이상한데? 좀비 좀비 뒤에 x 어? 아이고! 두, 두, 아. 두, 두, 두, 두, 두, 했으니까 확실히 좀비가 안 나온다 많이 아..그런 느낌이구나 지금 음. 나는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더 줄여야 될것 같은데? 밤 때문에라도? 밤에는 약간 협동을 하는 약간 그런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 어, 근데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아이 정도면? 어, 아침에는 거의 안나오듯이 어두운 동굴 같은데 애들이 막 스폰되더라고. 약 반전물. 막... 여기 너무 많은데? <웃음> 어두우면 안 되겠다. 불을 밝혀야겠네. 어 뭐야, 얘 나라? 어? <웃음> 왜? 아나배고픈면 하나도 없어서? <웃음>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케빈님. 아이고. 거기다가, 아니 케빈님 옆에 거기를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양쪽으로 막어 나아 아니 근데 사람. 자기 혼자 살겠다고가 아니라 안 그랬으면 난 그냥 죽은 목숨이었어. 나 진짜. 지금 배고픔도 하나도 없다고. 와, 진짜 나빴다. 거. 도마포 세대에서는 각자 좀 삽시다. 이 미친! 아! 다 죽었네? 이게 배신이지, 이게. 아, 근데 <웃음> 이 정도면은... <웃음> 더... 아포카리즈 세계에서 각자 좀 삽시다. <웃음> 빗소리는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고요. <웃음> 이 따위 인생, 살아서 뭐하리. 이 정도면은, 매 음. 회차 배로해도 되겠는데 싶은 일로? 으아 어, 판다 판다! 내회차 <목소리> 배로 한다고? 왜? 괜찮지 않아요? 너 할만한데? 너는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래 <목소리> 아이 케빈님 마크 유튜버잖아요 실력을 어떻게 하지아래오기도 선구한 아. 히미지의 신이시여 <웃음> 머나먼 선주의 고향 땅이여 오래도록 배령받은 삼과천이여 경외하고 경외하면 삼가 돌려드리옵나이다! 어이 미친 사람. 워 이게 배신이지 이게 배... 잘놀려주네 우리 기준상 여기 반칙이야 이 Y가 100 이상인 곳에 거주하는 곳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랬어 아 <웃음> 진짜? 어어 그게 법칙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할때 7일 살기도 어려워 보여 근데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진짜 세븐 데이 투다이지 어? 이거 그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한테 뭐 주죠? <웃음> 나 내려가기 조금 곤란하긴 한데 지금 상황이 하지만 나 이래봐도 마크 유튜버 실력을 보여주도록 하지 오 쇼아 프룩 프룩 프룩 딴따라라라 하핰 오, 오. 터마스. 하! <웃음> 아! 이럴 때는 침착하게 좀비 뭉치기를 시전해야 됩니다. 좀비들을 한 곳으로 뭉치는 것이죠. 오. 한칸 남은 피를 천천히 채워줍니다. 채워주다가. 하하. 아! 아! 아! 돌려깎기, 돌려깎기. 으아! 이 상황에 애기 좀비! 죽었네. <웃음> 근데 캐빈님이 죽자마자 모든 좀비가 사라지. 아 진짜로? 플레이어당 배정된 좀비가 이렇게 있나보구나 어, 그러네 네. 2D는 왜 이렇게 평화로워? 제께로 우한테 오버시 아니지 컨트롤로 피한거지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이젠 <이제는> 너 차례야 <웃음> 아 나야? 응나 <웃음> 음. 보여줄게 어떻게 살아남았나 응 음. 쉽지 우리 2디만 따라다니자 이번엔 오케이, 오케이. 저 오케이. 지금 서바이벌 키트 지금 다 제작 완료 아 진짜로? 끝났음 끝났음 뿌뿌 결국 그거였냐고 <웃음> <웃음> 결국 그거였냐고 마, 나 마을 찾으러 왔어요 마을 찾으러 아 마을 찾으러 그럼요 어 유소린 좀비다 왔다 보여드릴게요 제 실력 슈아임 브로브 슈아임 브로브 야야 이게 확인 <몬> <웃음> 방금 굉장히 소녀 같은 소리네 아니 아니 아니 꼬짐 육지 깨져 깨지는 <웃음> 소리 났는데요 <웃음> 아나나 <웃음> <웃음> 사실 좀비 잡는 거잘 못해 난 살아남는 거 특기라고 우린 <웃음> 살아남았어 우와 야 지들끼리 막 밟아가지고 죽이면서 올라와 미친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야 얘네 진짜 막무가내로 올라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조금만 더 적게 나오게 해가지고 일곱 명이서 하면 되겠다 와 연비 쫓기는거 봐 케빈님 케빈님 예? 좀더 하드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딱 좋은거 같은데 하드한게? 아 요거? 나 마음에 들었어 이게 근데 하드. 우리가 만약에 일곱 명이 되면 렉 걸릴까봐 어, 아, 더 많아질까봐 조금만 더 줄인 다음에 하드하게 이번에는 야 그리고 좀비들이 달려드는 이게 진짜 현실감 있어 내가 좀비 몰려왔어 우와야 이씨 하지마 <웃음> 하지마 <마. 웃음> 하지 돌려드리겠다니다돌려드리겠다니다 <웃음> 어,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전생존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 어때? 일곱 명이 사는 만큼 일곱 명 전진. 탈출은 <웃음> 불가능한 걸로. 아, 야이 자식아. 어디 한번 어디 한번 타보시지 자식아. 어디 한번 타보시지 <웃음> 아니면 그런 건 어때요? 상금을 걸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만 상금을 가질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어. 몇 분의 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혼자 많이 먹으려면 죽이겠지. <웃음> 여러분 오늘 조마포 테스트는 이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아이 인텐스한데요 뭔가 긴장감 돌고 맞습니다 어 요거 수량만 좀 조절되고 약간의 데이터팩 수정을 통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오십시오. 이제 탈출 시스템 같은 것들 <웃음> 이렇게 해놓으면 얘네 부수고 들어오나? 나 바꿔볼게 모드 갑자기 멍 어 이러면은 빗소리 여기인지 모르나? 뭘아 뭐, 뭐, 뭐, 뭐. 이거는 모를 만해. 이건 모를 만한데 모른다. 오다 바로 근데 내가 이거 궁금해. 이거 만약에 유리로 하면 안 아? 나 문으로 한번 해보려고. 맞아. 아아보아 아, 오. 아, 문은 아, 인식한다? 아, 오. 우와, 다 부순다! 야, 집인 줄 알면 다 부숴버리네, 다 부숴버리네. 아하, 오케이 알겠어 영화. 와, 재밌네,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바 노바! 노바!